이게 검색광고입니다. 만들기 쉽고 관련 검색을 한 고객을 당신의 사업에 연결해주죠. 꽃집으로 예를 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큰 꽃집의 사장님이 되어봅시다. 누구나 꽃을 좋아하죠. 검색광고는 당신의 꽃집 홈페이지와 사람들을 연결해줄 겁니다. 검색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선 캠페인이 활성화된 구글에즈 계정이 필요합니다. 같이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캠페인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1단계 캠페인 유형에서 검색을 선택하세요.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가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2단계 캠페인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우리는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설정해서 방문객 수를 높여보겠습니다. 트래픽을 높일 웹사이트를 적어주세요. 3단계 캠페인의 이름을 정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으니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당일 꽃 배송, 이렇게요. 4단계, 당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검색 결과에만 광고하고 싶다면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5단계, 광고를 노출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해보죠. 당신의 꽃집 주변에 있는 고객에게만 광고하고 싶다면 지역구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역시 언제든 들어와서 바꿀 수 있어요 6단계 언어를 선택합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여러분의 회사 홈페이지가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한국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7단계 이제 입찰 전략을 세워 보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광고를 클릭할 때만 돈이 나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입찰 방법에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방문객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클릭 수 최대화를 추천합니다. 이 전략은 당신이 설정한 1일 평균 예산 안에서 클릭 수를 가장 많이 높여줍니다. 언제든 들어와서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8단계 하루 예산을 설정하세요. 1일 평균 예산을 계산하려면 광고에 쓰려는 한달 예산을 일수로 나누세요. 한 달은 평균 30.4일 정도입니다. 사이트링크 광고나 콜아웃 광고 같은 확장 서비스가 보이실 텐데요 고객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9단계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끝입니다 축하드려요! 첫 캠페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그룹과 키워드를 설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룹 및 키워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